촬영하는데 비까지 와튼 인생이 이래요 안 따라줘 하늘도 안 따라주고 알바를 하러 왔습니다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일을 해야겠죠 잠실이에요 아침엔 역시 맥심 지금은 아침 9시 50분이에요 이제 10시에 일을 하러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끝나요 그리고 집에 가서 유튜브 편집을 하겠죠 짬나는 시간마다 알바를 합니다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야죠 장사할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누구장창 24시간 뭐라도 하면 비슷하게는 벌어요 놀면 뭐합니까? 몸뚱아리가 멀쩡한데 뭐라도 해야죠 하지만 단점이라는 게 정해진 스케줄이 없어요 24시간 일해야 돼요 뭔가 24시간 일만 하는 것 같지만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 드디어 쉬는 시간입니다 이제 한시간반 정도 쉬었다가 저녁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보면 이 제가 일하는 곳에 옆에 보면 유명한 샌드위치 가게가 있어요 저들과 저는 다른 사람이죠 저 맛있는 샌드위치도 돈을 벌어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하는 거고 일을 하고 먹기 위해 돈을 버는 거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거예요 뭐 있겠습니까 가게를 할 때랑 지금 비교를 하자면 저는 지금이 더 편해요 뭐라 그러지 그런 압박감 정신적인 압박감 뭐 이런 거는 벗어났어요 뭐 금전적으로 고민을 해 보는 것 때문에 뭐 피곤한 건 있지만 육체적인 피로함 정신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니까 조금은 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마음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막, 막 끌려 다니고 막 살기 위해 막 발악을 하고 발버둥 쳤던 장사하면서 느꼈던 생각보다는 차라리 지금이 더 낫다 싶어요 뭐라도 할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저것 참 긍정적으로 도전을 해보고 있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비관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끝도 없이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더 편하게 버는 것 같습니다 힘이 안 들어요 솔직히 육체적인 피로함은 생각할 수도 없이 지금이 너무 좋고요 정신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돈? 벌면 되잖아요 뭐라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놈의 스마트 스토어까지 손을 댔고 안 하는 게 없어요 버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적게 벌면 딴걸 하면 돼요 또뭐 이것저것 하면 됩니다 뭐 알바를 또 뛰어도 되고요 뭐안될게뭐 뭐 있겠습니까 뭐라도 하면 먹고 살죠 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남한테 폐안 끼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쉬운 건 없어요 쉽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알바 같은 경우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께서 저를 꽂아주셔서 하는 거지 어디를 가서 알바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알바도 쉬운 거 아니고 장사도 쉬운 거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놈 스마트 스토어 어쨌든 저는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하나도 힘들지 않다 지치지 않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하고 살 겁니다 알바하면서도 유튜브 할수 있다는 거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알바하면서도 스마트 스토어 볼수 있어요 어젠 또 쿠팡에서 나갔습니다 뭐라도 하면 된다니까요 이것저것 찔러보면 다 돼요 어쨌든 가장 감사한 사람은 저의 알바를 꽂아줄 제 가장 친한 동생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해요 어쨌든 비가 너무 많이 와 하여튼, 하여튼 날씨는 안 도와줘 아 날씨가 안 도와줘 일하러 가야 돼요 시간을 지켜야겠죠 또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제 저의 알바를 꽂아준 동생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야겠죠 또안 불러주잖아 나 열심히 해야 돼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아무리 친한 동생이라도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안 불러줘 열심히 해야 돼요 뭐든지 옛날 같았어봐 안 했어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백수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즐기세요. 안될건 없잖아요. 뭐라도 하면 됩니다. 돈만 벌면 되잖아요.